우리네 하루 평균 수면시간 6에서 8시간 중 편안히 숙면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숙면의 열쇠가 바로 코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코 내부를 들여다보면 요리조리 꼬인 라디에이터처럼 되어 있는데요. 코 안에 표면적을 넓혀 내로 들어오는 공기의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죠. 생활 속에서 생기는 불편함, 바로 코로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정상적인 코호흡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시험해보는 방법은 10분간 입에 물을 머금고 있을 때 답답함을 느끼면 코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 숨쉬는 게 답답하다면 지금 바로 코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습관이 되면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왜 코호흡이 불편할까요? 코호흡이 불편한 이유는 알레르기 비염, 비중격 망곡증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코 호흡을 조절하는 비벨브가 좁아지거나 막히기 때문입니다. 코 호흡을 바로 잡아주면 건강에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을 걸러내는 코의 필터 역할이 커지고 공기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 폐의 부담을 줄여주죠. 코호흡을 가장 쉽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비벨브를 10%만 넓혀줘도 코호흡량이 30% 증가하게 됩니다. 코로 숨쉬는 자유를 위한 기술 인체 과학을 바탕으로 특허, 디자인 등록까지 마친 NX 코로로 NX 코로로는 코의 기혈순환과 코호흡량을 증가시켜주는 호흡 개선기구입니다. NX 코로로 착용 후